나전 의원에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보다 자신의 정치적 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전 의원의 이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오판이 이것이 나경원 사태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했는데 태어나서 만 한돌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한세 이후 2세가 되기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내년 2024년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증액 됩니다. 아동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국공림 어린이집도 500여개씩 확충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서 올해 2조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돈이 남아돈다는 것입니까? 어디 돈쓸 데가 없어서 마치 속된 말로 하자면 환장이라도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재정신입니다. 돈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멀쩡한 정신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고 있어서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돌아버리게 할 만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무슨 일인지. 다름 아니라 애기들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올해 2조 3,600억 내년에는 3조 5천억 이상의 돈을 쓰려는 것입니다. 애기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에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사활이 달렸다는 상황인식 이 인식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충격적인 출산율을 사실상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충격적인 출산율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재난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절박하다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인 15살부터 49세 이르기까지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0.79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입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무려 6명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2.83명 그리고 20여 년 전인 2000년에는 1.48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 통계로는 여성 1명당 0.79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총 38개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전세계 1위를 먹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2위는 이탈리아로 1.23명과 비교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미 전세계는 한국의 인구 절벽 을 주목하면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korea shatters its own record for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한국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자체 기록을 깨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south korea records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gain 이라고 again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한국은 또다시 세계 최저출산율을 again 연거푸 기록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해마다 한국은 최저출산율을 스스로 갱신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 것 안보이십니까 bbc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사회에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이대로 가면 금세기 말에 인구가 절반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 5천만명의 인구가 2천5 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감이 안나십니까? 실감이 안나신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예상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출산율은 경제활동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인구가 줄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낮은 출산율은이 사회 전 분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에너지에틱하고 다이나믹한 활력을 다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둘째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엄청난 인구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국력을 키웠고 13억 인구의 인도도 자체 인구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 추세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made in korea 수출 시대는 조만간 끝장나면서 대한민국 은 머지않아 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를 챙길 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금 중장년층들은 어떻게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생산력이 떨어진 가난한 나라에서 살게 되고 결국 초라하고 비참한 노년의 삶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론 머스크가 2022년 5월 26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에 대해서 트위터에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3세대가 지나게 되면 현재 인구의 약 6%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읽어볼까요? If birth rate remains unchanged 만약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South Korea will be 6% of its current population 한국은 그 현재 인구의 6%만 남게 될 것이다 In t h r e e generations 세 세대가 지난 후에는 말이다 With a majority of people over age 60 게다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마저 60세 이상인 채로 어떻습니까 5천만 인구가 세 세대가 지난 후에 불과 330여만 명의 인구로 쪼그라들게 되는 이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흡수돼서 아예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출산율 0.79%를 국가적재난사태라고 보고 이것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이 나라를 살리지 않은 중책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은 첫째 공직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율의 위기는 만약 이것을 바로잡는데 공을 세운다면 나라를 구했다고 역사책이 기록될 정도의 엄청난 업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경원에게 주어진 역대급의 기회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처럼 중요한 일을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맡긴 것은 윤 대통령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장관급이라 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하는 중요성의 차원에서 볼때 총리급에 못지않은 중요 도를 갖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신뢰는 기후환경대사직까지 동시에 나전 의원 한 사람에게 맡긴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셋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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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원래 분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나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해임키로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키로 했다 이 말에 속듯이 느껴지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믿음이 분노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해석을 의심할 다른 단서를 발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노입니까 분노가 아닙니까 둘째 애초에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막고자 했다고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나경원 전 부위원장 에 대한 의중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막으려는 중책을 맡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 임무를 내팽개친 데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먼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특히 1월 5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녀를 낳는 가정에 빚을 탕감하는 방안의 발표는 윤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경원이라는 그동안 대단한 인재로 인식되어 온 사람의 행정능력에 대한 실망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제기된 것입니다. 나경원이 이 정도 앞뒤도 모르는 사람이었나 단순히 돈을 주면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다니 이 같은 단시한적인 상황 인식이 대통령과 비서관 그리고 정부 예산을 다루는 장관과 총리 등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당 수억 원대의 주택 부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수천조의 돈을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빚 때문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과 자녀양육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직업여성들을 고용한 회사들이 아이를 낳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자녀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기초적 상식마저 결여된 해법을 너무나 성급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인물이었나 하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경원 사태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맡긴 호의를 3개월 만에 저버린 데 대한 분노감 그리고 행정능력 에 대한 실망감. 결론입니다. 야당은 이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에 분탕질을 할 좋은 소재거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심. 이 윤심을 이용해서 이간질에 나서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윤심이 나경원을 억압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화력을 집중할 것이고 이준석과 유승민은 물만난 고기처럼 퍼덕거리면서 윤 대통령 공격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약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는 바로 나의 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윤심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나경원에 대한 분노의 마음 조차도 누른 채 기꺼이 나경원을 달래주고 건투를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큰 정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당대표 선거가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지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친윤과 반윤으로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나중에 당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짓이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듯이 행동 해왔다는 그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면서 때가 되면 윤 대통령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고 말자들입니다 이번에 제주 창원 전주 등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된 간첩단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암약하고 있는 노동계 시민운동단체들 학계 종교계 예술계에 침투한 간첩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제 추정이 아니고 팩트로도 드러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는 언제고 일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북한의 핵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내부에서 활동하는 주사파 간첩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씀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힘이 친윤과 비윤 또는 반윤으로 쪼개지면서 다음 총선이 다가오기까지 1년 3개월여의 시간 동안 혹시라도 적들과 내통하면서 다른 꿈을 꾸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윤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절대 겉으로 드러내서는안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 특히 비윤이나 반윤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더 나서야 하는 이유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닥칠지도 모를 어려운 때 위험한 때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파벌들을 없애고 전부 내 편으로만 채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욕심은 늘 파국을 불러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이라는 악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친박에 친박감별사까지 침박 등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김모 의원이 당의 직인을 갖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도망쳤던 그 시점을 기억하시는 누구 안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친박의 지나침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윤심이 필요하지만 드러나서는 안되고 윤해과는 있으되 사라져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역사는 늘 자주 반복됩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